그.. 그러 이제 전체 운영을 할시 제가 사실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것 같긴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였냐면 아까 첫 시간에 나야되 얘기 했던 부분입니다.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면 좋겠어요? 무조건 끝까지! 일단 제가 여기서 처음 시작할 때 아마 얘기했었을 거예요. 어 저는 일단 채널을 만들었으니까 100편을 올릴 겁니다. 1 0편을 올린 다음에 어, 계속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 겁니다. 라고 말씀드렸었는데,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저는 기준을 1 0 0편을 잡았고요. 여러분들도 1, 2시간 정도까지는 사실은 승부가 안 나요. 이 부분은,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, 인터넷이라고 하는 매체 특성상 그런 것 같아요. 인터넷은요, 꾸준히 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쭉쌓이잖아요그 쌓여있는 데이터의 양이 그대로 내 어떤 그런,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, 결국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, 내가 얼마나 꾸준히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내가 유튜버가 됐든 내가 검색이 됐든 어떤 증상을 하게 되면 그만큼의 내 역량이 된다고 라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차널로 운영한다, 네이버 TV를 운영한다, 카카오톡를 운영한다라는 얘기가 있냐면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아지지해요그 그러니까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리부터 말씀 고민 좀 해줘야 될 거예요. 그래서 사실 저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얼굴 공개를 하는 편에 점수상 올리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하세죠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자면 워낙에 예전부터 PC통신 시절부터 이 컴퓨터가 해킹케이션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지금까지 얼굴 공개 아까 다가 이번에 이제 통찰을 운영하는 운영하는 이라고 운영하면서 얼굴 공개한 거고요 실제로 얼굴 공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최악의 상황까지도 충분히 연구 를분 예상을 해보셔야 나중에 와서 뭔가 사람이 벌어질 때 대처가 가능하세요 그 와일도 다시 좀 많이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? 자 여기까지 일단 말씀좀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부터 한분씩 네, 이야기를 좀한 말씀 하시죠 들고 왔습니다 자, 보면서 한 말씀 하시죠. 뭐이 수업 들은 소감, <웃음> 네. 뭐 좋은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꼭 네. 좋은 얘기만 하시는 부분은 없습니다. 편하신 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<웃음> 아니 되게 음, 유튜브 이런 영상 편집 이런거 처음 해봤는데 너무 알기 쉽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 근데 그, 그 수업 듣는 중에 음, 제가 영상을 좀 많이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예. 좀 아쉽기도 하고요 음. 그렇게 잘 못한 거 근데 뭐 되게 다방면에 지식이 많으셔가지고 네.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, 네.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네그 다음 아 진짜 생활이 네. 없는데 뭐라고 <웃음> 요 아무게나 하셔도 돼요 기울아 그러셔도 돼요 아 그래요? 아 저는 일단은 너무 그 먼데서 항상 네. 지하철 타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으셨고요. 감사합니다. 그 처음으로 유튜브를 뭣도 모르고 뛰어들었는데 너무 기초적인 거를 몰라서 스타트업을 듣게 되었어요. 근데 열심히 또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많은 정보를 얻어가는 것 같아요. 정말 감사드리고. 아, 단지 이제 강사님의 건강이 걱정돼서 담배는 끊으시는 게 <웃음> <웃음> 죽으실 네.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편집하겠습니까? 아. 네. <웃음> 네. 아,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. 다음 네. 아 굉장히 잘하고 싶었는데 가르쳐 주신만큼 많이 맞지 못했어요 열심히 연습하도 노력하겠고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<웃음> 다음. 유튜브를 어떻게 시작할까 되게 막막했었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제대로 된 수업을 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어 동영상 자료나 이런 좋은 소스를 많이 주셔서 너무 좋은 정보를 얻어가서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네 감사합니다 <웃음> 마지막 부분은 조금 위험해, 위험했던 것 같은데 마지막 부분은 조금 위험했던 <웃음> 것 같아요 <웃음> 네, 어. 네, <웃음> 네, 말씀해 주시죠 아, 네. 어, 저도. <웃음> 조금 더 유튜브 이렇게 교육 들으면서 좋은 내용 많이 알게 됐는데 제가 좀좀더 어 부지런히 못했던 게 조금 아쉽고요 다만 이제 이거 끝나면 은 그래도 꾸준히 한번 올려보면서 정말 이게 성과가 있나 없나 실험해 보는 기회도 될것 같아서 조금 좋았고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유튜브 외에 또 다른 네, 쇼핑몰 네, 쇼핑몰까지 <웃음> <웃음> 네, 알려주시고 하셔가지고 도움이 참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, 네, 네, 감사합니다. 여기 좀 보시죠. 네. 네, 지도라서, 네. 네. 아, 조금, 저에게는 유튜브란 공간이 좀 낯선 공간이었는데, 네,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반적인 이해도 하게 됐고, 그리고 조금 제가 알고 있던 그 바라보는 폭에서 조금 시선을, 뭐라 그래야지, 음, 좀 넓게 확장시켜줬다고 해야 되나? 네. 네. 예. 그런 점에서 선생님에게 감사함을 드리있습니다 네. 네,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네, 요즘 정말 떠오르는 대세가 유튜버 인데요. 정말 동네에서 이러한 유튜브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게 너무 좋았고요 제가 기존에 조금 동영상을 만들고 있었는데 뭐 궁금한 점들을 물어볼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. 그런데 <웃음> 근데 선생님 수업을 트, 들으면서 이게 동영상 제작 뿐만이 아니라 블로그랑 다른 컨텐츠랑 <웃음> 어떻게 이어서 할수 있는지. 그러니까 선생님이 약간 수익 낼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<웃음>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지금 50대인데 사실은 그걸 다받아들이긴 너무 버겁거든요 음, 저도 50대에요 <웃음> 젊은 20, 30대들은 그런 것들을 잘 흡수해가지고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게끔 정말 유, 유익한 강의를 해주셨고요 제 주위에 보면은 동영상을 꾸준히 올리고 하시는데도 1년 이상 수익이 제대로 나시는 네. 경우가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. 네, 그렇죠? 특별히 뛰어나지 네. 않고서는 그래서 굉장히 좀 인내를 요구를 하고 천천히 꾸준히 하시면 좋은데 네. 이제 그거를 저희가 잘 이제 선생님 수업을 이어받아서 실천하는 게 남아있다고 봅니다. 네 알겠습니다. 네.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네요. 네. 아 이걸 이걸 찍어요? 아 이거 제가 어제 한번 찍어봤어요 아 어제 올리신거예요 예. 아니요 올린건 아니고 아 올리기 전에 했지 하하하하 <웃음> 음. 이렇게 한번 세팅을 처음 해봤어요 수업이 끝나는 까지 제대로 된 영상은 다못 올렸습니다 잘됐습니다 이렇게 LED 스탠드를 밑에 세팅해 놓고요 이정도면 찍어도 되겠다라는 환경을 설정하고 나니까 환경이 마련되고 나니까 또 OBS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의 편리함과 그동안 많이 여러 나갈수 <웃음> <정도만 웃음> 있는 활용해서어이 정도면 <웃음> 거의 <웃음> 유튜브 예, <웃음> 네, 유튜브 전문가 <계속해서 웃음> 수준 마지막 날 이렇게 한 편도 못 찍어서 선생님께 너무 죄송해서 이 <웃음> 영상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<웃음> 보여드리고 싶어서 <오늘> 찍었습니다. 니다 <웃음> 특히 좋았다는 점은 너무나 진솔하게 부끄러운 일들을 시도주는 너무 사가 그대로 막말씀해주셔고 사실상 그렇게 그런 경험까지도다 나누어 주셔서 정말 힘들고 잘 읽었습니다. 감사하시고요. 열 <웃음> 감사합니다. 이거 좀 뭔가 이상한 것 같긴 하지만, 예 그다음 마지막. <웃음> 저도 궁금하기만 하고 어디서 알려주지도 음, 않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런 것만 제가 질문을 따로 안 들은 대야 알아서 다 알려주시. 아 그랬나요? 네. <웃음> 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. 좋은 강의 많이 알려주셔서 정말 도움 많이 됐습니다. 네?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근 네, 사실 제가 그. 매번 할 때마다 느끼는건데 한번또 가셨나? 그 음. 매번 똑같은 비슷한 수준의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네, 다른 방법으로 다접근해야될것 같아요 리무시가 음. 고리하십니까 음. 하나, 둘, 셋. 나 네. 네. 간단하게 수식 진행하겠습니다. 정말 네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네. 감사합니다. 네.